안녕하세요 철원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밤이네요 오랜만에 부산에 그동안 1년 동안 변화된 시세를 각 구별로 그리고 그 해당 구에 우리가 평형별로 예를 들어 평형을 큰 평수를 신청을 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가더라 그 프리미엄을 모든 구가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그 동네의 어떤 뭐 특성상 소형평수가 더 많이 가는 곳이 있는지 대형이 더 많은 곳더 많이 가는 곳이 있는지 그걸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어, 지역별 그정감률을 가지고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건 부동산 지인에 들어오면 있는 자료고요. 어, 한번 볼까요? 지역진 그 시세란에 들어오시면 여기 먼저 기상군을 제가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기상군 요 시세를 보면요. 기상에는 50평형대 이상이 1년 동안, 지금 1년간에 제가 그 상승률을 해놓은 거거든요. 50평대가 29.8% 그런가 하면 20평 미만은 32.3% 그리고 중간평형인 30에서 40평형대는 38.2% 이렇게 올랐습니다 기장은 요걸 잠깐 머리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시고요 어, 해운대구를 한번 볼까요 해운대구는 봤더니 50평형대 이상이 45.2% 전체 오른율은 해운대는 44.7%가 올랐고요 그리고 기장은 33.5%가 올랐죠 어, 오른 순서로는 어, 해운대구가 보니까 어, 44.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어, 그리고 또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 것이 수영구 40.4%, 동래구 36.2%, 해수동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연제구, 기장군, 금정구 이렇게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남구, 진구, 동구가 있고요. 그것도 그한 단계 밑에 사구, 영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단계에 사상구, 서구, 중구가 있는데. 강서구는 해운대랑 거의 비슷한 정도만큼 올랐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어 해운대구는 50평형대나 30평형대나 어슷 비슷하게 올랐고요. 그런가 하면 20평 미만이나 어 20평에서 30평 사이나 40에서 50평대나 다 고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해운대구가. 어, 이렇고요 특정 큰 평수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어, 그다음 수영구는 번 볼까요? 수영구는 50평형대 이상은 37.7%, 어외로 수영구는 어, 여기 보면 30평형대, 그러니까 주로 한 84a 타입 정도, 고정도 어, 그 타입이 많이 갔습니다 시세가 1년 동안 간증감율이 그러네요. 그럼 남구는요? 아 동래구 번 볼까요? 동래구는 큰 평형이 36.7%, 그런가 하면 3 0평형때는 39.2%, 40에서 5 0평형때가 38.9%, 5 0평형때 이상보다는 어 30평형 이상부터 4 0평대 후반까지 그 정도가 오름폭이 가장 많았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는. 어, 그 다음에 남구는요. 남구는 50평형대 이상이 51.7%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어, 그런가 하면 20평 미만은 15.6%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20에서 30평도 18.6% 전체 올란 거는 27.6%가 올랐는데 남구에서는 대형평형이 어, 50평형대 이상이 오른 폭이 가장 컸습니다. 남구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부산진구는요. 50평형대 이상이 34.3% 그래도 부산진구도 50평형대 이상이 전체 평형 중에서는 올라간 폭이 그나마 가장 큽니다. 물론 뭐 해운대구나 이런 데만큼 40%대 오르고 이건 아니지만 같은 구 안에서는 50평형대 이상이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진구 이 정도는 40평대 후반, 50평대 상승률이 그래도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하구 한번 볼까요? 아, 그 다음 강서구 한번 볼까요? 강서구는 여기 보시면 어, 50평대 이상은 36.9% 어, 여기는 40평대 후반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30에서 40평대가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강서구는 명지가 있는 곳이 강서구죠. 8사타입부터 그냥 한 100타입 미만 정도, 100타입까지, 114 정도 타입까지 그 정도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와 비교를 해서 4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4구는 40평대 후반이 25.5%인데 여기는 20평 미만이 오른 폭이 가장 큽니다. 사구는 37.2%가 20평 미만이에요. 그런가 하면 50평대 이상은 27.8%가 올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에 어 지금 어개정 5구역이 관리처 어그 사업 시인가가 나고 어 감정 평가를 받고 어 이제 분양 변경 신청을 할 진도에 있잖아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연재구에 있는 레이 카운티가 큰 평수 115 타입, 동네 레미안 114 타입, 이런 그게 114 타입이 프리미엄이 뭐 15억씩, 16억씩 갔다 해서, 어, 괴정 5구역에 여기도 50평형대 이상을 그 정도 하면 그 정도의 수요가 있고 많이 가겠는가, 이걸 참고를 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 여기는 오히려 20평대 미만이 오름폭이 37.2%가 올랐습니다 어, 이거는 뭐냐 하면 요 프로테지는 어, 1억 미만의 구축 아파트 있죠 뭐 전령 아파트 에사고뭐 그린비치 에사고 바다 나오는 곳 이런 곳에 투자자들이 쏠려 들어가서 여기 이런 그런 가격들을 올려놓은 그런 통계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실거주자들이 사수 움직이는 거는 가장 보편적으로는 40평대 후반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간 것 같고요. 어, 이런 20평대 미만과 비교해서는 50평대가 오른폭이 좀 덜하죠. 근데 다른 데는 해운대구, 수영구, 연재구 이런 데는 1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다른 구보다는 좀 적겠죠. 그래서 큰 평수들이 좀 많이 움직이게, 움직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어, 영도구 한번 볼까요? 어, 영도구는 영도구 역시도 20평 미만. 작은 평수 오른 게 46.1%예요. 오른 폭이 아파트가 잔잔한 아파트들이 영도에는 50평형대 이상 상승폭은 12.3%입니다. 영도는 가장 많이 오른 평형대가 어떤 거냐 했더니 20평대 미만 그 다음에 8 4 타입 정도 30에서 40평 고 사이 거기가 한 20% 정도 올랐고요. 오히려 50평 이상은 12.3%밖에 상승폭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상구 한번 볼까요? 어, 사상구는 가장 많이 오른 그 평형은 50평대 이상입니다, 사상구는. 가장 덜 오른 게 어디냐면 40평형대 후반이네요, 여기는. 굉장히 똑똑하네요, 그죠? 20평형대 미만이 많이 오르고, 어 사상구에도 잔잔한 아파트가 또꽤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50평형대 이상이 많이 움직였고 그러네요. 사상구가. 그 다음에 서구는요. 어 서구에는 가장 많이 오른 게 50평형대 이상이에요. 50평형대 이상이 많이 움직였고요. 요거는 실거주 이런 걸로 많이 움직였다 소리겠죠. 이런 큰 평수들은. 어그 다음에 많이 움직인 게 어, 평형대가 보면 30평대에서 40평 미만 사이 어, 그 정도가 움직였어요. 서구도 실거주 위주로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통계가 어, 그다음 40평형대가 13.1%. 어, 서구는 2 0평대 미만은 8.1%밖에 안 움직였어요. 작은 평수가 오히려 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평수로 많이 들어간 그런 그 구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영도구, 그다음에 뭐 사하구. 요두 곳은 아까 바다 보이는 거다 대포 바다 어, 영도 바다 요런 보이는 쪽에 어,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 그런 잔잔한 것들이 많이 움직인 그런 통계치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구에도 어 이게 보면 중구는 오른 게 아니고 오히려 빠졌어요 현재 요 수치상으로는 오른 게 7% 정도인데 요 변경 중에서는 가장 많이 움직인 게 30평대입니다 회사 타입이 많이 움직였어요 20평 미만이나 40평대 뭐한 후반이나 이런 건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중구는 어, 똑같이 어, 비조정에 있지만 요 중구의 신분과 어, 여기 올리다 보면 기장군 기장군의 입지도는 많이 다르죠 기장군은 여기서 가장 많이 오른 평형이 40평대 후반입니다 기장군은 어, 골고루 올랐네요 여기는 30평대 이제 후반도 38.2% 올랐고 50평형대 20평 미만 다 골고루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이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또 분포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 그래 움직임이 있고요. 어, 눈에 잠깐 보이죠? 어, 소형 1억 이하가 많이 움직인 구그 다음에 실거주로 큰 평수 때 50평대 이상, 40평대 이상 어, 적어도 8 4 이상 이런 게 많이 움직인 곳 그런 게 구별이 돼서 눈에 보이고요. 어, 그러면 음, 실거주로 많이 뭐 이렇게 큰 평수를 선호하는 그런 구가 아니라고 하면 어, 아파트를 이제 변경신청을 할때 무조건 큰거 신청한다 해서 무조건 많이 나간다 또 그건 아닌것 같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그는 거는 대처를 해야 되느냐 큰 평수가 분양수가 몇개정도인지 많은지 작은지 전체 세대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가 않다 면 평수가 커도 소화가 되겠죠. 개수가 얼마 안되니까. 근데 어, 평수, 평, 평수 큰 수, 평, 수큰 게, 어, 그동안, 저, 희귀성 때문에, 아, 큰게 피가 많이 가더라. 그래서 그걸 강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큰평수를 너무 많이 또 지어 놓은 경우에, 그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실거주로 선호하는 지역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그냥 하나는 알고, 둘은 놓치는 그런 케이스로 큰평수만 많이 넣어서, 기타 등등의 구에, 합병수가 많이 나와 있다. 그건 병영 신청할 때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에 간단하게 이렇게 부동산 지인 그 자료로 지역을 관심 있게 우리가 보는 것들을 한번 검색해보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산이 참 많이 돌랐습니다. 이 1년 사이에 오른 폭들이요. 정말로 어마어마하네요 36% 44% 40% 뭐 44% 대단합니다 얼른 폭이 6개월 치만 놓고 봐도요 6개월 사이에 얼른 폭이 12% 16% 13% 12% 요 6개월은 부산은 조정이 중구와 기상군을 제외하고는 다 조정에 묶여있는 그런 6개월입니다 2월부터 요게 8월이니까 여름은 또 비수기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른 수치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3개월만 잘라서 봐도 해운대구는 석달 만에 10%가 상승을 했네요. 수용구가 7.5%가 올랐고요. 3개월만 놓고 봐도 부산은 다 올랐습니다. 정말로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럼 1개월은요? 한달을 놓고 보니까 한달 사이에 해운대구는 2.5%가 올라있고요. 어, 수영구는 1.5% 그 외에도 강서구 1.5% 북구 1.2% 사구 하 1.6% 서구 1.1% 동구 1.2% 다 한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있습니다. 그럼 2년 사이에 놓고 보면요. 2년 사이에 2년 사이를 놓고 보면 수영구가 75.4%가 올랐네요. 2년을 놓고 보면 해운대가 65.4%고요. 75.4%에 뭐한 25% 더하면 집값이 따블 된 겁니다. 따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죠?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였네요. 어,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평형대별로 부동산 지인은 누구나 손쉽게 들어오셔서 어, 무료로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관심 가지고 있는 구역을 골고루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냥 놀이삼아 여기서 한번 놀아보세요. 하는 게또 점검이 되고 검증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즐겁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